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 비즈니스를 그만둬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당신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공감받을 수 없다면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객이 어떤 일에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을 해결하고 어떤 미래를 얻고 싶은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상대방과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감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로 어떻게 공감력을 향상시키면 좋을지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꼭 당신의 비즈니스에 도입해 보십시오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 1 주어를 바꿔서 관찰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주체를 고객으로 바꾸므로써 상대에 대한 공감력이 높아지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따뜻한 눈으로 주체를 상대방으로 바꿔보십시오. 공감 능력을 형성하는 방법 2. 이야기를 들을 때 반복을 사용한다. 안정감을 가지고 상대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70%, 자신이 30%의 배분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위해 심리학자와 카운슬러가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말한 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상대가 말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말을 예의하며 공감부터 하고 조언을 하면 상대방과 더 깊은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 3. 혹시를 덧붙인다. 상대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혹시를 덧붙이는 방법입니다. 의문이 있을 때는 혹시 뭐뭐 때문에 곤란하시죠? 작은 의견의 표현일 때는 혹시 뭐뭐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와 같은 느낌입니다. 이 혹시라는 의견이 일치하면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라고 당신에 대한 호감도가 부쩍 높아지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은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을 꼭 실천하고 공감력을 향상시켜 더 나은 고객 관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